다니는 것만으로도 음. 시간 분위기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상수동에 휴전 안식을 좀 캐주얼하게 푸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타월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타월 숲이 다 내다보이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게 그냥 일반 주택인 줄 알았는데 카페였어, 카페. 근데 나는 서울숲을 가장 오기 좋은 계절은 봄이랑 가을인 것 같아. 봄에 서울숲 곳곳에 튤립이 엄청 많이 심어놔서 엄청 많이 피거든? 그때 진짜 색색의 튤립을 볼수 있고 가을에는 여기 나무가 많잖아. 그래서 낙엽이 져가지고 단풍이랑 너무 예쁘더라고. 아까 연예인들 많이 산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서울숲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아이 예뻐 너무 아, 예뻐 좋지? 좋네 이런 데 여자친구랑 와야지 언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랑 그만 다니고 싶다. <웃음> 여기 봐봐 여기 엄청 예쁘지 않아? 오, 야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줘. 언니 <웃음> <보내. 웃음> <웃음> <웃음> 외로워 보이는 마블스. <마법이>. 외롭습니까? <웃음> <웃음> 무작게 외롭네요. 와. <웃음> <오. 웃음> 여기 울수 때문에 다시 성수동으로 이사 오고 싶다니까? 아 진짜? <웃음> 그 정도인가? 자 기분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포즈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웃음> 사람들이 너 미친 줄 알겠다. 야, 난 숨어있거든. 혼자 해봐. <웃음> 아, 창피해. 어, 미친 거 같아요. 아, 창피해. <웃음> 어디서 안, 나 안다고 하지마 나는 여기 살때 돗자리 갖고 책한권 갖고 어. 와인 한병 갖고 여기서 깔아 놓고 와인 마시다가 책 읽고 자고 그랬었어 약간 만남의 광장 같지 않아? 어 약간 반려견들,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어. 남자 여자와의 사랑이 싹트는 그런 곳? 그런 거아 <웃음> <반려견들 웃음> 그런 거 있잖아 막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막저 강아지한테 가라고 아니야 강아지들끼리 <웃음> 친구 맺고 이러는 거 그래 어. 친구 맺고 어른들도 성인들도 어. 친구 맺고 이제 눈 맞고 여기 돗자리 피고 그러는 거지 오픈했대. <웃음> 넌 항상 급포진이야. 그 여기 촬영해도 돼요? 네 지금 네. 여기를 왜 오고 싶었던 거야? 사달라는 건 아니지. 수 <웃음> 있어. 너는 뭘 착용해도 다 별로네. <웃음> 오 느낌 있다. 어 약간 일단 벽부터 느낌 있는데 이거? 기멋지 해라 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자에네내 마음을 더불안해 너를 만나면 음, 음. 를 말아서 생 음. 음. 도 못한 맛이야 무슨 맛인데? 난 이게 김맛이 되게 많이 나 그리고 근데, 이렇게 들깨가, 통 들깨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나고, 입맛에 잘 맞물던가? 우리가 김 같은 거 평소에 잘 먹잖아. 되게 입에 착착 붙어. 근데 이게, 어 엄청 길어. 어이구, 어안 끊어져. 2차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들이 식당이나 카페 가서 촬영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알아? 이 노래 나오는 거 왜냐면 이거 노래가 10초 이상만 나오면 저작권 걸린다고 되게 고소하다 네, 고소하지? 응 음. 이거 좀안 먹어본 음. 맛야그지 되게 신선하다 그지다 무슨 맛인지는 알겠어 김하고 들깨하고 뭔가 섞였다는 건 알겠는데 약간 이런 조화가 진짜 너 말대로 좀안 먹어본 맛인 것 같아 그 응, 음. 맛있어 맛있지? 음. 맛있지? 맛음 아, 여기 노래 선곡은 좋다 어 창피해 <웃음>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특별한 건잘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냥 웬만한 괜찮은 공급집의 공급 맛그기로춤 한번 춰줘 노래 맞춰서 <웃음> 아, 미쳤나봐, 진짜. 아,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누가 쳐다볼까, 무섭다, 야. <웃음> 맛있는데? 근데 뭐야, 이거? 우엉 우왕, 우왕. 우왕이야? 응. 우엉 음, 맛있다. 백김치. 음. 김치. 반찬 맛집이네. 맛있네, 여기. 맛집. 반찬 맛있어, 여기. 아, 성곡은 진짜 마음에 들어. 80년대생 감성. 아 나도 아진가봐. 늙어가지고 이런 노래가 좋아. 무슨 아련해 보인다더니.